제가 의대를 다니는데 가세가 기우니까 건설현장이라고 하죠 하수도 청소나 식당에서 호서빙을 하루는 하고 뭐 스위치 웨이터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다. 사업을 시작해서. 처음에는 괜찮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3 4년 지나니까 뚝 떨어지는 거예요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어머니가 신을 안 받으신 이후부터 하는 일이 되는 게 없고 동생이 몸이 전보다 훨씬 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신 앞에는 모니기는 기라 신의 장난은 이길 장사가 없어 자식을 치고 돈을 치고 다버리는 거야 <웃음> 뻗치게 아! 아! 아! 돼서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화가 나서 막 욕을 하고 분이 풀리지 않아 가지고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집에는 있 식칼을 꺼내서 내가 이 칼로 찔러서 죽어야지 제가 저를 생각했을 때 진짜 맨정신이 아니구나 정신병원에라도 한번 가봐야 되나? 하...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 지금도 사실 좀 지금 뭐 뭐하고 계세요? 기도 중입니다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백일기도 하면서 매일매일 찬물에 얼음 깨고 샤워를 해라 근데 이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너 이거 안 하면 이게 제대로 못 간다 이 느낌이 고 오는 거예요 첫날 얼음물에 샤워를 하는데 정말 머리통이 깨지는 줄 알았거든요 사라해 사랑해, 사랑해. 하나들, 하나들, 정신 집중할 때, 그럴 때나 이제 날씨가 오늘처럼 좀 좋을 때 그럴 때 합니다. 폭포에서 하는 거는 그냥 끊임없이 계속 몸을 움직이게 되고요. 밤에 하는 기도는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고요하다 보니까 한번 몰입이 되면은 더 깊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 저는 제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게 분명한 사람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중국어. 그리고 의학 쪽이 되게 재미가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의대가 있으니까 그쪽에서 의대를 한번 다녀보는 건 어떠냐 그 얘기를 하셨고 2002년도에 예, 학교를 들어갔죠 정말 희한하게도 2003년, 2004년쯤 돼서 점차적으로 제가 공부에 대한 흥미가 조금씩 떨어지는 걸제 스스로 느꼈고요 더 희한한 건 그때쯤 저희 집안 사정이 급격히 안 좋아졌어요 뭐 경제적으로 집안 가게가 기우니까 저도 뭐 귀국을 결심하게 되죠 이틀에 한 번씩은 운동합니다 건강을 신경 쓰다 보니까 내가 좀더 생기가 돋는다고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이제 기도할 때 활력도 더 넘치고 급하게 일을 할수 있는 거 위주로 맨 처음엔 일을 했어요 그 건설 현장이라고 하죠 하수도 청소나 찌꺼기들 같은 거 시멘트 뭐 다루는 일 있죠 그런데서 1년 동안 이제 일을 하다가 6개월인가 7개월 정도 제가 이제 식당에서 홀서빙을 하루는 하고 다른 뭐 신문배달이라든가 야간에 할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서 근근이 생활을 했거든요 군대에 갔다 오고 나서도 또 돈을 벌기 위해서 여기저기 일을 찾아 다녔죠 재래시장 같은 데서 뚝배기나 뭐 사발 냉면 같은 거 있으면 식판에 담아서 배달하는 거 있죠. 저녁에는 또 예를 들어 뭐 식당 같은데 하는데가 있으면 거기서 일을 한다던가. 처는 하루에 한번 썼는데 고민도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니까 시간 날 때마다 그리고 잡념 생길 때마다 한 번씩 쓰거든요 선생님이 올라오게 되면 이제 제가 앞으로 신의 길을 가게 될때 필요한 여러 가지 공부나 알아야 될 내용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공부를 꾸준히 해 놓으라고 하셔서 그거 이제 좀 메모하면서 50일, 60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 일기를 보다가 어머니에 대한 언급을 하면 지금도 이제 어머니 말씀드리면 되게 눈물이 나는 게 생각이 많아져요. <웃음>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머니가 여자분들의 옷을 수선하고 맞추는 일을 하셨는데 생각보다 저렴하게 자리가 나온 게 있어서 아, 거기에 내가 어떤 물건 같은 걸 띄어서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괜찮게 됐어요. 근데 그러다가 한 3, 4년 지나니까 올라가다가 갑자기 삐그덕삐그덕 대더니뚝 삐그덕 떨어지는 거예요. 멘탈이 나간다고 하죠? 한두 번그럼 모르는데 그렇게 되니까 주변 가족분들한테도 안 좋은 소리를 정말 많이 했죠. 우리 아드님한테 편지 한장 썼어요. 저기다가 저요. 편지하고 백일기도 끝나기 전까지는 혹시라도 외부 사람 보면 부정 탄다고 그래서 좀 보고 기운 내라고 어, 편지를 좀 썼어요. 혹시라도 젖을까 봐저 음료수 이게 빨리 안 갖고 가면은 바람이나 비가 하니까 개났어요. 정직하고 모범생이고 그랬어요. 본인이 아, 이 길로 가겠습니다라고 할때 저는 이미 정해진 길이라면 더 돌지 않고 뭐 결정 내린 그 의지에 저는 굉장히 감사했어요. 한발한발 한발 차근차근 저 여기도 그렇게 썼거든요.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어, 정말 인생은 마라톤이잖아요. 음,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니까 차근차근 그렇게 가자고. 내가 이만한 트집이 있고 남들한테 지적할 수준이 아닌데도 정말 남한테 지적질해서 이러는 거 있죠. 찌르는 비수가 된다고 하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예, 네. 제가 그거를 생각하면은 지금도 사실 좀 <웃음> 어머니가 저한테 이제 아너 그러면 울산에 뭐 유명한 어떤 무당이 있는데 이 사람한테 한번 점을 보러 가지 않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이나 타주, 심지어는 타로카드도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좀 약간 저한테 안 좋은 애군이 있다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가 그 얘기 처음 했을 때 정말 노발대발 하면서 정말 입에 닿지 못할안 좋은 욕까지도 막 했어요 아이뭐 미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했어요 그 겸손하고 끝까지 응원하고 옆에서 잘 보살펴줄테니까 힘내라 그냥 책임감을 많이 느껴요 예, 근데 이제 그 책임감이 무조건 어깨가 무거운 것보다 저는 사실 좀 되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더 이제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할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알았다 간다 가 아이야 굿바이 저랑 백익끼들을 같이 한또한 한 명의 친구가 있거든요 쥐 선생이라고 쥐가 드라들수 있는 거좀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쥐가 드라 인기척이 없으면 쥐는 뭐 그런 거안 가리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기도가 좋다는 건 아는데 이 길을 가야 되고 내가 이쪽 분야에서 다른 사람의 운명을 그리고 좋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제목인지에 대해서는 정말 제 스스로한테 많이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에서 기도하면서 사실 버텼던 건 제가 제대로만 한다면 정말이지 제가 가족과의 화 그리고 저 아닌 타인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수그러뜨릴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면서 정말 성부를 많이 봤다라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지금 기억이 잘안나는아 예쁘다 야. 야. 야. 야. 야. 그제 기도를 한없이 열심히 하는 거라 엄마도 기도 열심히 하고 아들도 열심히 하고 말을 하자면 가슴이 아파 다 못하지 이 과정은 굉장히 슬퍼요 정말 슬퍼서 산신도령 엄마고 내하고는 서로 눈으로만 말하지 이리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쩌이리 안하고 서로 눈으로만 읽는 거지 서로 마음을 산항사에서 3년 기도를 하고 하루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앉아 앉아 신의 밥을 먹자 그래 하니까 지 자리가 있더라고 지금 이 자리가 있는 거야. 그래서 신불산에 백일로 기도를 너무나 열심히 했는 거야. 아, 예쁘다. 어, 어, 그래, 그래. 어, 이구 아, 네. 어, 멋지다. 예. 낯설다 이런 느낌. 신숭생중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 를 보셔서 해야 되는 친분이 돼선지 약간 좀 마음의 그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못 잡고 내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그러면 소위 말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그러잖아요 정말 무언가를 한번 봐야 되나 찾아가야 되나 이 생각을 고민을 계속 많이 했어요 한한달 정도 지나고 어머니가 다시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다가 가자 하기 전에 눈물이 펑펑 흐면서 도돌아다니이라라내등성고안그 예. 어, <웃음> <웃음> 선생님이 장기기도 하면서 얼마 안 있다가 저를 딱 마당에서 봤는데 그때 딱 보니까 아얘 신이네? 이렇게 느끼셨대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점사를 보러 갈 일이 있어서 백일기도 끝나고 선생님한테 그거를 여쭤봤어요 저한테도 그때는 시기가 아니었었던가 생각을 해서 선생님이 그 당시에 그렇게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다 신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아 내가 앞으로 신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사 제자분들이 신내림 받을 때 보면 막 춤도 추고 뭔가 실리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자신이 사실 되게 없었거든요 그게 정말 거짓말 같다라는 생각? 저거 뻥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사실 들었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갑자기 확되지 그냥 소리만 나면 그냥 계속 이래게 그래, 애써하면 된다. 아, 네, 그래, 그래, 그래 소리만 나면 자고 된다. 소만 자동. 그래 몸이 가는 대로 해보자라고 해서 몸이 딱 일어섰죠. 왜 그런 거있죠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갑자기 뒷좌석에 있던 조상님이 핸들을 뺏고 핸들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내가 하고는 있는데 내 의지랑 상관없이 이렇게 간다고 해야 될까요? 아! 아! 아! 아! 거기 이제 동생이 어릴 때부터 잔병치레가 많았어요. 면역력이 우선 안 좋았고요. 저랑 놀다가 한번 넘어졌는데 돌부리가 여기 있잖아요. 턱, 턱에 찍힌 거예요. 어릴 때 지금도 보면 턱에 여기 흉터가 있어요. 지금은 그거 볼때만좀 가슴 이좀 애려요. 그리고 스무 살 넘어서도 스태미너도 남들보다 떨어지고 어떤 일을 할때 지속하기 상당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걸 또 티를 안 내려고 하니까 본인이 스스로 받는 또 스트레스.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이 많았죠 그렇다고 병원 가도 이게 딱히 병명이 나오는 것도 아닌 그런 증상이 상당히 많았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결국에는 어머니가 시내기를 가야 되는 그런 어떤 예언, 예지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를 본인이 약간 뒤로 제쳐두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가족들, 저와 동생한테까지 상당히 큰 영향을 뻗쳤다고 라 생각이 들더라고요 Thank you. 하하하 <웃음> <웃음> 황정스러움, 그런 게 아, 상당히 많구나. 그걸 제가 그때 느꼈죠. <웃음> 민망했죠. <웃음> 제가 끝나고서 주변 분들이, 아이고야, 내 조카 보는 줄 알았다, 그러신 분도 있고, 이래서 선생님, 아, 너 신이다, 라고 하셨구나. 우 형이 너무너무 잘하요 사진돌려. 너무 예, 예, 예. 네, 뭐 재밌고, 예. 너무 귀엽고. 천무당 천말도 만들고, 만무당 만말로 틀린다 하러게 바로 이거라. 아, 대신에 이 아, 나술못 끓으니까, 술도 모르겠어술어못가지구나 거쩍 어, 시이소 아마. 참말로할배여 응. 숙상 고생 많시 식이겠다, 이 손질을. 이 많이 어지러웠는데, 돈 벌어가. 상자도 고약도 먹고 해야지. 자, 복수도 살이 줘. 뽀이야. 고원산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불산 가서 100일 기도이고이만하면답 나왔는 은아닙니이실천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 말은 이이 더운 것같아이말이 말은 이 말은 바다는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너무 어, 좋지? 배지나가어 진짜 그러네 생각보다 빨라. 그렇지 빠르겠지 어, 여기서 이 정도 도정님이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잖아요 네. 시원한 바다도 오고 그냥 앞길이 잘 열어나가시라고 태어나긴 진주에서 태어났어도 여기를 저는 고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왔어요. 가슴도 시원하시죠? 뽕! <웃음> 가슴이 후려! <부려. 웃음>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잘 하겠지만, 정말 그걸 잘할수 있을까? 잘 견뎌낼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제가 산왕사에서 보이지 않게 애절한 마음으로. <웃음> 기도했던 거기억생생해요 그 그게 제일 염려 많이 됐었어요. 가족들과 특히 어머니와 많은 불편한 게 많았는데 이제는 제가 기도하고 무속인 이 길을 접어들면서 어머니가도 돈독해지고 하니까 가족들과 동생과 함께 이런 시간을 더 만들고 싶습니다. 그 할배가 너무 또기쁘면은막 일을 안한단다 아, 그래요. 어, 다 찼다고 단지. 어 그래서 요 정도만 항상 딱 보고 채운다니. 네. 돈이 앞으로 가면 고잔다. 같이 아빠도. 뭐좀 틀어. 뭐좀 틀어 가지고 막 하다가 한 입, 네. 자리 잡던 선아 한 입, 네. 거룩을 잡던 선아 한 입, 네. 내가 왔다! 한입 <웃음> 얼마나 알지도 모르겠노? 이 빈통 빈틀틀이로 내보내겠니? 다지시대 하니까 얼마나 불쌍하겠노? 아무리 신의 상자의 길을 간다께도 미친이 좀 이따 가면 좀 낫지랄. 안 들다리 설다리 없도록 알을 쫓아내나라고 이 일어갖고랑, 어? 얼마 불쌍하노? 이 말이다. 아이고 이 가슴 아파라 이런다. 기도만 하고 반듯하게만 살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뻗치게 돼서 길을 가야 된다는 게 너무 미안하고 그냥 미안하다는 마음밖에 없어. 오늘 같이 좋은 날에 이 당사님 문을 열어서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어쨌든 일정 상자 만 시켜주면 됩니다. 안씨 가정 안씨 문제는 워낙 많은 할부지요. 자 1등 상자 씩켜주고 안씨 상자 어쨌든 이네 청춘세를 할부 받는다 이러니 고생시지 말고 1등 상자만 시켜주고 1등 제자만 시켜주면 이게 또래 또래 해갖고 한개게감두개타니가잘합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1등 상자 를고 머리에 영통이나 잘 죽소서 간절했던 마음을 잊지 말고 최고가 되겠다는 마음도 물론 있지만 지금 마음이 변치 않게 꾸준히 가할 수 있게 그걸 가장 먼저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보면 알잖아. 저건 네. 다구지다안다구지다요건몇점짜리그 그러면 답 나오잖아. 네. 원래 사람이 반, 반듯하고 뿌리가 깊은 나무에 굵은 열매가 여니까 신도 똑바르고 사람도 반듯하고 그래서 굉장히 점을 잘볼 겁니다. 예쁘게 잘 봐주시고 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따박따박 짜복짜박 지 아는 데까지 점을 잘 쳐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스무 살이 넘어서 정신적인 갈등으로 인해 직업을 오래 지속 못하고 사업을 하면서도 이게 제 마음이 아니어서인지 아니면 제가 갈 길이 아니어서인지 모르겠으나 뜻하지 않게 일이 풀리지 않았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러신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앞으로 어려운 일, 큰 일, 좋은 일, 나쁜 일, 어떤 일이든 오시게 된다면 성심성의껏 제가 치성을 드리고 상담해 드리겠습니다